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총망할 고품격 전문 채널, 야매 채널 야매지식보관소입니다 자 이번 편은 중국에서 도적 취급받던 고려사신의 하사품 쓰러가기 편입니다 여러분 혹시 소동파를 아시나요? 요즘도 고교 국어시간에 고전문학이 필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라떼는 고문이 필수였어요 그 유명한 관동별곡 사미인곡 상춘곡 등등 곡 시리즈와 면항정가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등산 한 활김미 봉다히로 버되이쉬 상춘곡이었나 별곡 시리즈였나 소동파의 적벽부에 나오는 표현을 다시 인용합니다. 그만큼 소동파는 중국인 대표문호로 유명한 분인데 정치가로서는 조금 실패했다는 평을 들어요. 뭐안 그래도 뭐 우리 고려를 욕하고, 욕하고 있으니 일단 소동파 나빠요. 그 천하의 소동파가 고려사신을 가리켜 맥적이라고 신란했을 만큼 고려의 대중국 갑질과 화사품 쓰러기가 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맥적이 뭐냐면 여러분 그 고기산적 우리 의 민족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 거에 게르만족, 라틴족 이런 민족명 있잖아요 물론 한민족이라 하지만 예로부터 예맥적이라고 한민족이 근간이 되는 민족명이 있어요 그래서 고려사신을 가리켜 맥적이라고 힐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맥적, 예맥적 도적들이다. 이런 소리죠. 보편적 적, 적 정서상 조공이라 하면 강대국에게 약속이 바치는 거고 항상 평화를 너무나 사랑해서 다른 나라 한번 침략한 적 없이 외 침에만 시달렸던 우리 민족이니 우리가 중국에 삥뜻기고 살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 반대라는 거. 이기행문을 연재하는 저도 조공 역사 실상에 대해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안 그래도 코로나로 대중국 감정이 최악계 중국의 민폐국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잘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요. 뭐전뭐 뭐 평화를 사랑하는 백인민족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문약으로 몰아갔던 일제 식민사관은 잔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딴 나라 괴롭혔던거뭐 들춰보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역사를 있는 그대로 함 보자 이거예요.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의 보편적 정서가 뭐냐면 한마디로 피해 의식 이에요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서 한이고 국사를 배우면서 찬란한 우리 문화 뭐 이딴 건 기억 안 나고 맨날 처맞고 살았던 병이 피해국으로 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런게 우리 민족적 금지 보다는 패배감을 안겨주고 다음 세대에 좋을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국삥 뜯은 역사를 보면서 약간의 국뽕을 느껴보자 이겁니다 때는 바야흐로 송나라가 5대 1 0국 끝내, 시대를 끝내고 중원의 주원이 되었는데 송나라의 특징이 문신우대 문신천대였죠 그래서 항상 내내 주변 민족의 천막구사로 이게 언제 끝냐면 바로 진기스칸고 몽고에 먹히고서야 끝난다 이거예요 그니까 망할 때까지 계속 신라게 이 떨렸다 이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중화 문명권의 조공이란 주변국들이 중국에게 굽신 거리는 척 하면서 사신을 보되 쓰레기 같은 특산물 몇개맞치고 최신 문물에 보이는 대로 다 약탈이 오는 걸 지칭한 나고 했었죠 그 정도가 제일 심했던 게 아마 고려 송나라 시절이었을 거예요 고려는 960년 서기 960년 입니다 송나라가 들어서자 국교를 맺어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옛 영토인 만주 지역에선 거란 이 일어나 요를 건국한 후 발해를 명망시키고 중국의 북쪽지역까지 차지하는 등 시든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성나라 입장에서도 북쪽의 거란과 대결하는 데 있어서 동쪽에 위치한 고려는 전략상 매우 가치가 큰 존재이기 때문에 고려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죠. 지난 시간 당나라 때에도 해동선국 견제로 신란을 무시 못했다고 그래서 공렬을 돌려보내면서도 선물을 하나를 만겨서 섭섭치 않게 했다고 했었죠. 이때 송나라는 이른바 연혼 16주를 두고 거란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대규모 북벌군을 일으키면서 고려에게도 원병을 청하는 상황 거란은 고려와 송이 이같은 동태를 주시하고 있다가 993년 고려의 1차 침입을 단행합니다 사실상 거란은 만부교 사건 이후 고려를 응징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거란은 주위 여러 라들 라드...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어가던 중 서기 942년 태조 25년입니다 고려의 사신을 보내 낙타 50피를 바쳐왔어요 그러나 고려에서는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라고 하여 그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하고 낙타는 모두 만부교 아래에 굶겨 죽였어요 야 이거 세게 나오는데 아니. 옛날에도 전쟁 중에도 사신들은 이렇게 곱게 돌려보는 게 관례였거든요. 야, 근데 하이간 근데 고, 여기서 의문점 하나가 고려가 과연 발해와 친하게 지냈을까? 왜냐면 발해도 고구려를 계승하고 고려도 발해 아니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했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고려라 짓고. 그럼 이제 두 나라가 서로 둘 중에 누가 진정한 고려의 적통이냐 하고 팍 터지게 싸웠을 것 같은데 내내 내 생각에.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발해를 내세웠던 건 아마 이제 거란이 마음에 안 드는 그핑계겠지 아마 태조로서. 음 응. 그리고 거란의 조공은 독이든 성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미 중앙명권에서의 조공은 조공을 받는 쪽이 더 많이 내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아이고 형님 하면 이거 받으십시오 하면은 고려는 그거에 보다 더 많이 뭔가 하사해 줘야 돼 일단은 응. 그것부터 좀 이렇게 남는 장사가 아니었고 손해보는 장사였고 그럼 이제 거란이 정말 이렇게 친하게 지낼만 하냐 응? 근데 그것도 아니었을 거야 발해가 멸망하는 과정을 보면서 처음에는 거란도 발해한테 고구려의 그 후에 형님 하면서 뭐, 조공 받치면서 접근했겠지. 그러나, 어, 어느 순간, 이제, 야보인 순간, 이제, 침략 당하고 한거 아니야. 그래서, 어쨌든, 거란 얘네랑은 같이 친하게 지내지 못할 족석이란 판단을 내리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기로 맞먹을 상태였어요. 그리고, 고려의, 아니, 거란의 고려 침입은, 송나라와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고려와 송의 동맹을 끊어 후원을 제거하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었죠. 이에 고려는 서희의 담판을 통해 강동 16주를... 아니 16주를 다 6주를 얻는 대신에 오히려 침략자들한테 뭔가 얻어내고 끝나는 거야. 대신에 고려왕이 거란 입조와 거란의 연호를 쓰는 조건으로 화해를 맺었죠. 근데... 아마, 요나라, 거란한테 입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그러나 고려는 전략, 이렇게 거란과 화친을 했는데, 다시, 전략상 필요에 의해서, 5년 후인, 목종 2년에 다시 송해 사신을 보내서, 하사품을 삥뜻 아니, 챙기면서, 조공을 받고, 받, 어, 조공을 보내면서, 친하게 지냅니다. 고려로서는 북방 오령태와 문명국 사이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낼지 계속 재였던 거죠. 만북의 사결을 거니 일어난 것도 거란이 먼저 고려에게, 우리 다 같은 고구려의 후예니 연합해서 같이 중국 먹읍시다! 뭐 이런 썰도 있었어요. 응? 그래서 두 나라 이름도 거란, 고려 비슷한 게다 고구려의 원발음 가우리에서 왔다고 해요. 응. 뭐이건뭐 환단고기 그쪽 바환빠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음. 고구려는 이제 산문 표이고 당시 고구려 지역에 그 진짜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원 발음은 가오리였다는 믿거나 말거나 라는 얘기가 있는데 왜냐면 그 당시 진짜 발음을 어떻게 알아 기록으로만 안돼뭐 음. 하여간 음. 그래서 가오리 거란 비슷한가? 음. 그랬대요. 그래서 거란을 보면 우리를 적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러브콜과 밀당의 속성이 있었어요. 음, 그게 다 같은 고 대고구려의 후예라는 유산일 수도 있고 음, 뭐 거란이 정말 우리 형제민족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기에 두 나라는 너무 멀리 왔죠. 우리는 삼국 이전부터 한자를 비롯해 중국 문화를 받아들였고 같은 문명권에서 문화를 꽃피웠죠. 이미 문화적으로 중국과 많이 동화되어 같은 문명국으로서의 자부심과 친선을 맺고 지내길 원했지 척을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목민족사를 보면 오랑캐라는 단어가 참 뭐라하지만 오랑캐는 오랑캐예요 의리고 뭐고 없고 오로지 시비 논리로 사는 야생 그 자체죠 아까 발에도 거란의 얕보인 순간 이렇게 침입당해서 마, 명,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응? 결국 고려는 외교 파트너로서 중국을 선택합니다 음 응. 아까 목종 2년에 송의 사신을 보냈던게 응. 중국을 선택하기로 하, 전략을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빡친 거란은 빡칠만하죠 영토도 돌려 내줬는데 응? 우리랑 친하게 되자고 는 응? 하여간 고려에 2차, 3차 침략을 해왔고 고려는 이 침을 모두 자력으로 격퇴합니다. 음. 그러나 고려로서도 더 이상의 전쟁은 무리였기 때문에 평화를 얻는 조건으로 거란과 국교를 트는 대신 송나라와의 관계를 단절합니다. 이는 거란의 고미, 고려 침입시 송나라가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은 데 따른 보복이기도 했어요. 국교 단절 50여년 만인 1070년경 송은 고려에 국교 재개를 다시 요청해 옵니다. 중국이 먼저 요청해 온 거야. 진짜 아쉬우니까. 송나라 조정에서는 고려와 연대하여 거란을 견제하자는 의견이 다시 대두된 데에 따른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고려 조정에서는 거란을 자극할 것을 우려나, 우려하여 송나라와의 국교를 재개하는 것에 반대론이 많았어요. 그러나 고려 문저, 문종은 송나라와의, 송나라의 와 선진 문화를 동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교 재개에 적극적이었고 결국 1071년 송나라가 요청한 지만 1년 후에요. 양국은 다시 국교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에 송나라는 고려와의 화친을 장려하면서 고려 사신과 고려 상인들이 통과하는 길에 고려관이라는 숙소를 세워서 숙식을 제공하는 듯 매우 정성들로 접대합니다. 송나라는 외국 사신 접대 시에도 고려 사신을 사신들 중 최고급 서열에 두는 등 굉장히 우대를 해요. 그런데 당시 고려의 사신들은 송나라 방문식 갖가지 행패를 부리고 뇌물을 요구하는 등 갑질을 누렸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처럼 수모를 감내하면서 고려를 각별히 접대한 것은 고려를 이용하여 거란을 견제하는 속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우리 역사상 중국의 왕조로부터 이같은 특별 대우를 받으며 고자세를 취한 적은 일찍이 없었죠. 그럼 지금부터 고려사신의 대중국 만행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다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만